간장게장 먹을까? 흰쌀밥으로 댐을 만들어 가뒀지 반죽계란 쌈으로 이렇게 한입 쏙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 봉사운드 한입에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? 좋아요 안녕하세요 후사드입니다 오늘은 짠 오랜만에 간장게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착한 미식가라는 간장게장집에서 주문을 해봤고요. 게장을 딱 꺼내서 딱뜯어 보니까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신선하네요. 그래서 저는 중짜리를 시켰고요. 이 등딱지에는 모래주머니 이렇게 버려주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계란도 반숙으로 준비를 해봤고 이번에는 특별히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안에 반숙 계란을 넣고 위에다가 게딱지를 확 부어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. 아 진짜 맛있겠죠? 와 보이세요 이거 대박! 와 이거다 와 대박! 이야..이게 진짜 플렉스다 와 여기도 별로 안짜네요 간장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듬뿍듬뿍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게 간이 딱 맞는거 있죠? 음~~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렇게 꼭 해드셔보세요 간장게장은 반숙 계란 쌈으로 먹어야 제맛이다 어우 진짜 맛있다 이렇게쌈 싸먹는 거는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 아빠가 엄마 쌈 한번 싸줄게 집어안 들어가 이거? 어때요? 아 진짜 맛있는데 너무 크다 너무 커요? 음. <웃음> 안 되겠다! 야 하나는 제 사이즈고, 여러분들은 반 잘라서 드셔야 되겠다! 음. 근데 이 조합 되게 맛있지? 음. 응! 아 어, 여운이 먹어볼래? 음. 여운이는 딱 여운이 크기로! 음.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간장 게장 먹어봤는데 여기는 매운 맛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먹기에 좋은 간장 게장이었구요 아까 반숙 쌈해 드시라고 했는데 잘라서 적절하게 조합해서 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거랑 같이 해도 되겠다, 그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